안녕하십니까 4월 12일자 해외선물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이어지며 하락마감했습니다. 연준의장들은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적절히 통제할 것이라며 시장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10년 만기 미국제금리 역시 이러한 재료들을 반영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이자 수익을 전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의미죠. 게다가 통상 사람들은 불안정한 주식 투자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더 선호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러한 본능을 더 빨리 깨우지 않을지 우려되네요. 유가는 중국 봉쇄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유가 하락,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억누린 수요 즉 리오프닝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첫 번째 힌트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네요. 저도 오랜만에 날밤새고 출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닝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삭은 매수 84% 매도 16%로 매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요 원유는 매수 79% 매도 21%로 여전히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 매도 93%로 과매도권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금이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가 될것 같습니다. 이점 각별히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950포인트와 14,450포인트 사이에 박스 레벨을 말씀드리고요. 원유는 오늘도 94달러부터 99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금은 지지선이 1,940달러 부근으로 한 차례 더 올라선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금은 과매도세가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처럼 지지선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공인부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